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에 있는 뱃속 캠핑장에 왔습니다 뱃속 캠핑장은 소형 캠핑장이고요 사이트가 1 2개됩니다 그러면 뱃속 캠핑장 사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속 캠핑장 입구고요 입구로 들어오시게 되면 은 제일 먼저 보이는 사이트가 5번 사이트입니다 조그만 계단만 올라가면 5번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5번 사이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데크가 5번 데크고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대신에 경치는 나무로 해서 이렇게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길 따라 쭉 가시게 되면은 좌측으로 가면은 관리동이고요, 우측으로 가면은 7, 8, 9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7, 8, 9번 사이트 쪽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차를 끌고 쭉 들어오시게 되면은 옆에 창고를 지나서 단독 사이트인 9번 사이트와 이쪽에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7번과 8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7번과 8번 사이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사이트는 이 앞에 주차를 하시고 짐을 가지고 좀 올라가셔야 돼요.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데크가 7번과 8번 데크입니다. 자 그럼 경치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입구쪽에 있는 데크가 8번 데크입니다 8번 데크 앞에 경치가 뻥 뚫려가지고 좋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9번 데크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앞에 왔다갔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라든가 뭐 그런 데로 왔다갔다 할때 그리고 옆에 데크가 7번 데크입니다. 7번 데크는 정면으로는 이렇게 나무가 막혀 있어 가지고 악경치를 보기는 힘들고요. 좀 대각선으로 보시면 그래도 8번 데크 정도의 전망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데크 옆으로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9번 데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아까 7번과 8번 주차장을 9번이 같이 쓰고요 9번도 이 앞에 주차를 하시고 9번은 데크 앞에 바로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9번은 단독 사이트를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텐트를 치고 있는 자석이 9번이고요 9번에서 보는 경치는 앞에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 풍경입니다 그리고 대각선 쪽으로 저기가 별장 같은데 별장 앞 정원을 풍경 삼아서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리시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나오셔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1번부터 4번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한단계더 올라가면 잔나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잔나무 사이트 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잔나무 1번 사이트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텐트 쳐져 있는 곳이 잔나무 2번 사이트입니다. 잔나무 1번 사이트 직접 가가지고 경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곳이 그 예약하기 힘들다나 잔나무 1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니까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저쪽에 호수가 있네요. 여기 호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1박을 하면서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사이트가 루프탑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잔나무 2번 사이트가 있고요 잔나무 2번 사이트도 여기와 경치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잔나무 1번 사이트에서 내려오면 바로 옆에 계단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6번 사이트가 있고요 6번 사이트로 내려가는 길은 총 2개가 있습니다 6번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잣나무 사이트 들어오는 길쪽에 차를 세워놓고 짐을 밑으로 좀 옮기셔야 됩니다 사이트 굉장히 크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곳이 6번 사이트입니다 지금 내려온 길하고 그리고 뒤쪽에 여기 계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총두 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도 5번 사이트 옆인데, 5번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앞에 풍경은 나무들로 돼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그늘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보신 5번 사이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하고 이 바위로 중간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오버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그늘입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버 사이트를 거쳐서 다시 관리동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동 쪽에 가다 보면 이렇게 쉴수 있게 정자도 되어있고요 관리동 쪽으로 가면 루프탑 사이트가 있는데 루프탑 사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 챔핑장은 매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장작은 파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이렇게 구름다리를 건너서 루프탑 사이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데크 사이트 엄청나게 크죠 아 루프탑 사이트에서도 저쪽 호수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1번부터 더 3번 사이트가 훤하게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큰 데크가 1번부터 3번 데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반 정도 보이는 데가 4번 데크고요. 이곳 캠핑장은 각 사이트마다 개수대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1번부터. 4번 데크 가까이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하면서 어, 몇 말씀 드리자면 경치는 루프탑하고 잔나무 1번, 2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 사이트는 지금 잔나무 2개 사이트하고 루프탑 사이트 그 다음에 9번 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웬만하면 예약하실 때 잣나무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루프탑 사이트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 그리고 9번은 9번은 단독 사이트라 좋긴 한데 경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남해지의 앞마당이 풍경이라, 그러면은. 1번부터 4번 사이트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이고요, 당연히. 변기는 한 개, 한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도 혼자 쓸수 있게 딱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청소 상태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개는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음 돌아가면 공용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는 하나가 있고요 옆에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개수대 하나씩 있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각 사이트당 개수대가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화장실은 그래도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이트 둘러봤고요 어, 소규모 사이트라서 엄청 조용하고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개수대가 있는 점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대신에 여자 화장실은 제가 잠깐 봤는데 두 칸이라서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 화장실 대변기는 한 칸이라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나머지는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애완견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대형교는 캠핑장님과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치라이브의 도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